팬 쇼케이스가 진짜 너무 설렌단 말이에요 콘서트는 이제 어떤 무대를 할까에 대한 설렘인 것 같은 거죠 이제 우리가 어떤 무대를 볼것 같아? 뭐 이거 할줄 알았지? 작업 뭘할줄 몰랐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사실 팬 쇼케이스는 오늘 나오는 노래 여러분이 듣지 못했던 노래, 보지 못했던 춤, 그리고 보지 못했던 세븐틴의 모습, 모습 뭐 이런 것들을 처음 보여 보니까 역시 너무 설레고, 너무 두근대고,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되게 깊숙이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어때요? 제 어떻게 보면 되게 파이 과감하지 않아요? 이번 앨범에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고, 사실 이제 워낙 머리도 많이 하고, 헤어 컬러도 많이 해본,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여지는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가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되게 고민도 많이 하고 그냥 끼좀 들어봤습니다 독을, 독피어를 표현하기에는 좋은 것 같아서 되게... 네 좋아요 아, 진짜 신기하게 힘이... 와, 와 진짜 <웃음> 몸안 아프냐? 그렇게 치는데 아아 여기 아파요? 야 이렇게 치면 몸 진짜 아플 텐데. 오오 진짜 몸. 아 맞어? 근데 이번 이번 앨범에서 제일 주목되는 멤버. 그렇지 그렇지. 가장 섹시해진 멤버 우리 네이버 사진. 섹시. 이렇게 이렇게 알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왜안 보여? 안 보여? 나안 보여. 어, 네, 네. 얘들아, 한 10초에서 2 0초에 여유를 주자. 진짜? 오케이, 나도 따라가고. 안나가고 따라가고. 어비가고라가고 따라가고. 따라가고. 따라어고따라가어 따라가고. 따지가아 따라가고. 따라가고. 따고고고 돌파하면 돼? 돌파 원이 나. 돌파하면 돼? 돌돌돌파그하하하하하하 이상 멤버가 키워놓도 장난 아니고 키 멤버가 이렇게나 많은데서 이렇게 딱딱 맞추는 공부 개인별 능력과 동시에 엄청난 팀각을 가지고 앞으로도 성장하고더 대단한 그룹을 성장할 수 있을 것같다 앞으로의 활동도 더욱 기대된다. 아 그래요, 안녕히 계비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너무 잘 나와서 너무 뿌듯하고 정말 저희가 그 바쁜 시기에 열심히 준비한 보람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캐럿 분들께서도 많이 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더 이제 저희가 도전을 한 만큼 좋은 결과도 있길 바랍니다. 파이팅 네, 아직 다 입은 건 아닌데, 여기다 자켓 하나 보시면 끝납니다. 이번 앨범을 좀 오랫동안 준비해서, 음, 그런지 더 애착이 가고, 또 오히려 좀 후련, 후련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지빨 솔직히 저는 진짜, 아,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 생각했어요. 왜냐면, 너무 자신 있는 앨범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오히려 좀 무덤덤하게 딱 나올 때 이거 좀 지켜봤던 것 같아요. 진짜 빨리 무대 보여드리고 싶고 더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어 작품이라서 네. 많이, 사람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아까워요. 저희 어 캐럿들과 이렇게 콘서트도 재밌게 하고 새 앨범도 나오면서 어좀더 좋은 추억 많이 쌓았으면 좋겠고 어 그리고 활동 끝나고도 또 세계에 있는 캐럿들을 만나러 가는데 어 벌써부터 여러분들 다뵐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대되고 어 이번 앨범 정기3집도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독을 품었지만 여러분들은 저희를 해독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를 독차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뭐 나올 때마다 그냥 이번 앨범이 제일 좋다고 라 말하는 것 같긴 한데 예, 그만큼 저희가 약간 나올 때마다 더뭐 발전하고 더 시도하려고 해서 예, 그런 것들이 매번 그래도 참 만족스럽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세븐틴을 하는 게 정말 즐겁고 방금 예, 말씀드렸다시피 명반이 맞습니다. 얼마나 재밌죠? h a t about you? Michin, Michin, m i c 서 조금 이게 c h i n Michin, Michin, Michin, Michin, Michin, Michin, Michin, Michin, h i n m h i n 저는 어 진짜 신발이 정말 큰게 같아요. 응. 진짜 얘 너무 많이 사요. 아 네. 근데 그만큼 만족스러워요. 응. 왜냐하면 진짜 하나같이 다예뻐요 응. 저도 많이 사긴 하는데 번호를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응. 저는 제가 사는 건 무조건 다시 신어요. 팬분들이 응. 노래 저희 노래로 인해서 정말 기분이 좋아졌다가 또 대로 힘들 때뭐 힘을 낼수 있다 이런 수 있다면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번 활동을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자 정규 3주 예 네. 정말 의미 네. 있는 앨범입니다 오케이. 자, 찢어버려 찢 오케이. 파이팅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제가 외적인 것도 너무 중요하겠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저희가 표현하는 감정선들이나 저희 무대를 보는 분들에게 줄수 있는 어떤 감동이나 느끼는 것들을 저희 열세 명에서 내 파트만 하면 되지가 아니라 처음 끝까지가 하나의 노래 하나의 작품으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 준비를 많이 했어요. 사실 저는 지금 이번 근데 이번 앨범에서도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수정연은 끝났자마자 아, 쇼케이스가 네. 끝났는데 아, 진짜 하는 내내 너무, 너무 진짜 감동이 어, 어, 없고, 기뻤고, 어. 응. 설레고 이런 모든 게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네. 네, 진짜 이번 활동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캐럿들도 아프지 마시고 어, 밥잘 드시면서 저희랑 함께 네.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세븐틴 톡을 마지막으로 마시면서 네. 이번 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사실, 이번에, 첫 주대 활동할 때, 스테쉬랑또두다있으니까 굉장히 분위기, 그, 약간, 담은 느낌의 노래 주대입니다. 네. 어, 퍼포먼스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아요 저희와 캐럿분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던, 정규삼집, 어, 어노드 쇼케이스가 상황을 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너무나도 즐거웠던 시간이었고, 생중계로 보시는 캐럿분들 또한 봐주셔서 감사드린다 말씀 드리고 싶고,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정말 저희의 어, 큰 다짐을 갖고 하는 활동,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도구로 세상의 모든 분들을 다 매혹시켜드리겠습니다. 이제 활동 준비하러 가볼게요. 안녕! 캐럿분들도 마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목소리>